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구독 눌러주시는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능력 두개를 갖고있는 트위치랑 그리고 와 전성계 몽키디 가프랑 와 이거는 와 가프쪽으로 쏠릴 것 같긴 한데 와 마자 형님 아주 현명하네 먼저 때리는 놈이 이긴데 야, 그래도 거프네. 생각보다 좀 쉽게 정리가 되네. 자, 여러분. 지금, 사망 티치잖아요. 사망 티치. 열매를 두개 먹었어요. 어둠 어둠이나 흰 수염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몽키디, 거프의 전성기의 전투력은 아직 사실은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엄청 강할 거예요. 난 진짜 거프의 전투씬이 난 너무 궁금해. 그래가지고. 근데 거푸와 얘기 거야 세계관을 놓고 봤을 때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거푸 밑에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골드로저를 제외하면 티치랑 레일리랑 싸워도 내가 봤을 때는 호각일 것 같아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음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다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느 정도 되냐 막 나름의 정말 원피스 지식 지식과 전투력 계산하면서 이거 한 거야 자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거프로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랭킹 한번 볼까요? 와, 거프가 골드로저보다 위에 있어. 3위 인수염. 4위 카이도 5위. 주인공발 몽키디 루피. 티치가 왜 7이냐. 8위 몽키디 드래곤. 9위 금사자 시키. 10위에 아카이누가 있네요. 자. 그렇죠자 그러면은 여기볼까? 이 페이지에서 자 11위에 가데넬이 여기있네자 가데넬 그리고 레일리가 의외로 12위에 있어요 그리고 시라오 1 3위 있고 와씨 이건 뭐야? 장난치는거지 뭐 웃길라고 여러분 히그마 산적왕 산적왕 이거 왕이잖아 어쨌든 여러분 왕이니까 그래요 왕이니까 자 왕이니까 1 4위인거예요자 여러분 아시겠죠? 희그마는 산저광산저광 희그마 해적왕, 골드로죠 산저광 희그마 <웃음> 자 미호크랑 볼사리노가 10, 15, 16위에 있네요 조로가 17위 행콕이 18위 링링이 19위에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야겠지 그리고 에이스가 20위에 있다 자 요렇게 정리되겠다 그치 어때 원작 순위 한번 매겨보니까 어때요? 원피스랑 원바로랑 사실은 정말 느낌이 많이 다르죠 나는 그래서 가끔 생각이 드는게 원바로 개발자가 어 생각보다 원피스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 이게 조금 궁금하기는 해 그걸 알고 있으면 사실은 흰수염이 조금 더 세게 나왔어야 돼 초반에 풀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카이누 흰수염이 그러면 너무 약해 자 그런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센고쿠가2 1이고요 마르코가 22위 로우가 생각보다 많이 밑에 있네 로우사보가 굉장히 밑에 있네 23 24 그리고 콩 콩이 25위에 있어요 근데 콩도 내가 아까 뽑지않은 이유는 콩의 전투력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갓대버기, 갓대버기 여기 있고요 쿠잔이 27위, 니코로빈이 28위, 우루지가 29위, 괴승우루지 29위, 그리고 동키호테 도플라밍고가 30위에 있네. 요 정도 되겠다 사실 여기서도 지금 안 맞아.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야, 이제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정리 한번, 정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꼴찌 궁금해? 꼴찌는 근데 엄청 뒤에 있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 완전 꼴찌 한번 볼까? 진짜 꼴찌 어, 누가 바닥에 있는지 뿌랑키 뿌랑키가 꼴찌다 뿌랑키 뿌랑키가 꼴찌에 있네 진짜 웃기다뿌랑키가 꼴찌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갖고 원바로랑 자 원바로랑 원작이랑 비교해보자 짜잔 자네비교하이에요 여러분 자 비교를 해볼건데 자 비교각 자 요렇게 놓고 비교할건데 이건 지우고 이거는 비공대전 당첨자 옛날에 메모해놨던거고 자거프거프가 거푸, 없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비교해서 보자 자, 볼게요 검은수염 홍명군사고 샹크스, 금사자시키, 레일리, 빅만마젤란 로우, 앙카이노 그리고 이리안, 거프 자, 요거는 원바로고 원바로고 요거는 원피스 원작이에요 자, 요거 두 개를 놓고, 일단은 이 원작 순위를 정리해보자. 일단은 1위에는 버프버프를 거프. 찍어 놓자고요. 더프 찍어 놓고요. 그렇다면 2위는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여기서 2위, 2위 올라봐. 레일리 각이야? 레일리야, 검은 수염이야. 나는 검은 수염. 레일리야? 검은수염이야? 2위 봐봐요 2위 레일리인지 검은수염인지 시키다? 시키 시키.. 오 금사자 시키다? 레일리 시키 진아 오늘 카트 다 끝나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실방으로는안할 수도 있어 자 시키다 시키 자 2위에 그러면 시키가 근데 시키하고 검은 수염이 누 무의 있는데 이것도 궁금하네. 자 금사자 시키 검은 수염 자 일단 내가 한번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좀 놔볼게. 네일리 그리고 자 그러면 다 내네들은 지우고 금사자 시키 네일리 내가 이제 오카 헤잉. 아카이누 치우고 그러면 당연히 6은 쿠산이 되겠지? 근데, 샹크스냐 아카이누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7의 샹크스. 7의 샹크스. 확실히, 원바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해군이 많아, 여기 자, 샹크스. 흰 수염이 없네. 8이 신수염. 자, 9이 자, 로우, 쿠잔, 빅망. 빅망. 12, 사복. 황망사복. 자, 네, 마젤란하고 로우는 빼겠습니다. 여기에 막상 하니까 못 들어갈 것 같아.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보자.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정할 거야. 검은 수염, 열매 두개 먹은 검은 수염과... 어, 로전 1등이지 사실은 열매 두개 먹은 검은 수염과... 어, 흰 수염을 놓고 봤을 때 전성기 흰 수염. 내가 봤을 때그그흰 수염과 그 검은 수염이 3위를 겨을거 같아. 루피는 10이야, 주인공빨 자, 여러분 도움을 주세요 흰수염 흰수염이다 흰수염 자 시키가 1등 생구코 가포가 다 불.. 다불 잡았다 흰수염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미가 이제 흰수염으로 가고 검은수염이 4위로 가요 그리고 레일리가 5위로 가고요 파리 흰수염이 빠집니다 그리 여기서 샹크스를 봐야죠 아카이누, 쿠잔과 샹크스가 되나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아카이누와 쿠잔, 샹크스에 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카이노와 쿠잔, 샹크스 요거 세 개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 한번딱 해주세요 자 아카이노와 쿠잔 사이에 샹크스가 어디에 들어가냐 아예 위로 간다? 아에 맨 위로 간다? 사보 일단 넣었어 아카이노 말린다? 오 샹크스에 이다 샹크스 각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자 6위의 샹크스 각입니다 그러면 7위 샹크스가 빠지죠 샹크스랑 지금 여기 없는 친구 우리 카이도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은 4보도 빼요 카이도로 갑니다 그러면 카이도우와 아카인 쿠잔 잡으면 자 여러분 여기 4개에서 어떻게 될것 같나요? 카이도우와 사왕이 대장이다 사왕이 대장을 잡는다 맞아요 형님 아카이누, 쿠잔, 빅맘, 카이도우 요 4개를 정해주세요 자 여러분 봐보자 아카이누 쿠잔 빅맘 카이도우 순위를 매겨주세요 자, 아카이노 자리에 카이도우다. 카이도 빅맘 아카이노 쿠잔 순서다. 카이도 아카이노 빅맘 아오키즈다. 자, 카이도 빅맘 아카이노 쿠잔이다. 카이도 아카이노 빅맘 쿠잔. 그치.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카이도우. 잉맘 아카이누 투잔 요순니까요 레일리를 4위로 보내고 카이도우를 5위로 보내라 아 근데 여기는 건드릴 수가 없어 여기는좀 금자탑이야 이쪽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건데 원작에서는 사실은 샹크스랑 카이도우랑 싸우다가 샹크스가 정산전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밀리지는 않았다는 거거든? 후퇴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내가 봤을 때 샹크스랑 카이도우 해적단이 붙었을 때는 샹크스 해적단이 이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이도우 해적단의 규모에 비해 샹크스 해적단의 규모가 작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샹크스가 카이도우보다는 세. 이건 조금 확실한 것 같아 검은수염 여러분 검은수염 저 평가 되어 있는데 검은 수염 진짜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러니까 두 개. 원바로에서 최강 캐릭터는 무조건 검은 수염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상황 검은 수염이 아직 안 나왔어. 그걸 생각해야 돼. 두개 쓴다니까. 검은 수염. 검은 수염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여러분, 검은 수염 진짜. 무시하면 뭐안 돼. 전투력을 봐야 돼, 전투력을. 티치가 이제 다 부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티치가 다 부실 거야. 진짜 티치가 다 부신다, 진짜. 그걸 알아야 함. 자, 빅맘이랑 그럼 아카이노가 잡으면 누가일까? 요거 두개는 누가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빅마이, 빅맘이랑, 자, 6, 7, 8, 요거야. 그러면, 요거 두개는 어떻게 보세요? 빅맘과 아카이노가 싸면 누가일 것 같아? 자, 빅맘과 아카이노. 빅맘과 아카이누 여러분 의견 주세요 빅맘과 아카이누 누가 이길 것 같냐 빅맘 자 빅맘과 아카이누 여러분 주세요 자 아카이누 빅맘 아카이누 빅맘 자 빅맘이다 아카이누 엄청 갈리네 당연히 아카이누다 와 갈리네 자 아카이노 원수 버프로 승리 자 자자자자 상황보다 원수가 약하면 이미 해군기지 뚫렸다 밀집띠바 일리가 있네 자 그래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시다 근데 나는 아카이노일 것 같아 만약 해군 해분... 총 해군 세력이 작지 않잖아 그걸 생각하면 아카이노일 것 같고 여기는 그럼 빅맘이 되고 다음에 쿠잔이 되겠네 여러분 루피는 없어요 루피는 없어요 자 원바로랑 원작이랑 비교했다 여러분 원바로랑 원작이랑 비교했는데 정말 많이 다르다 우리 샹크스 6인데 원바로에서는 1이고 검은수염 2위인데 우리는 검은수염이 4위에서 사실은 5위 보고 있어 검은수염이랑 레일이랑 바꿔야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레일리가 거기서 안 나온 걸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3위 카이도우인데 우리 카이도우 7위에 있고 와 여기 봐 나이트메어 루피 사실은 원작에선 말도 안 되는 캐릭터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정말 낄 수가 있나요? 전혀 낄 수가 없죠 6위 사보인데 저희 여기 사보 없죠 그죠 정상결전 에이스 여기 낄 수가 없죠 자 빅맘 비슷해요. 그게 후지토라 후지토라 저희 16강에서 넘어갔죠. 1 2 로브루치 완호조로 자 이것도 결과적으로 안 맞는거지. 자 봐봐요. 여러분 이게 결과가 뭐야. 자 봐. 차이가 이렇게 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아원바로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원작을 안 봤다. 네. 원작을 안 봤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금사자 시키랑 레일리가 여기 없어도요 그래도 여기에 있는게 해당사항에 안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봐봐 이제 여기서 원바로에서 없는 캐릭터 지울게요 자 금사자 시키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누구야 레일리 없으니까 레일리 지울게 그럼 봐봐 1 2 3 4 5, 6, 7, 8 그리고 아까 날라간 혁명분 사본 그리고 루피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원바로 개발자가 샹크스를 상당히 좋아해 이해 안될 정도로 샹크스를 상당히 좋아한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네요